you mm -hmm.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ENFJ 유형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ISFJ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착한 사람 이미지에 맞는 유형이라고요. ENFJ도 비슷해요. 착한 사람 이미지입니다. 근데 결이 좀 다르죠. 이 f 제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착한 이미지라면, ENFJ는 뭔가 좀 새롭거나 현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f 제가 어른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사람이라면, ENFJ는 친구들이 좋게 보는 사람이라는 식이죠. 참 좋은 녀석, 이렇게 본다. 겁니다. 이 사람들 별명이 인간 골든 위트리버라고 하죠 말과 행동이 선의로 가득 차있는 사람 무엇보다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ENFJ입니다 ENFJ는 NF그룹에 속하는 유형이에요 NF 그룹은 아폴론 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요. 이 아폴론 기질이라는 게 한마디로 설명하니까 매우 복잡한 거라고 했죠. 주로 인문학과 관련되고 깊게 들어가면 종교, 또는 영성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NF제와 IF제를 잠깐 비교했지만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NF 그룹과 SJ 그룹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SJ 그룹이 착한 것과 NF 그룹이 착한 게 다르다는 겁니다. SJ 그룹의 착한 이미지는 책임, 의무, 근면, 성실 이런 전통적인 미덕과 관련이 있고요. NF 그룹에서 착하거나 선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의미나 진정성과 관련이 있어요. NF그룹은 예술과 관련되기도 하는데 예술 중에서도 특히 문학과 관련이 많습니다. 문학이라는 게 단순히 쾌락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예컨대 순전히 재미를 위해 소설을 읽거나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면이 있죠. 어떤 가치입니까? 이런 질문에 한마디로 쉽게 답한다는 게 사실은 넌센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단순하게 말해보자면 의미예요. 그렇죠. 삶의 의미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 살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NF그룹은 방황을 한다든가 구도의 길을 떠난다든가 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찾는 거죠. 뭘 찾습니까? 의미를 찾는 겁니다. 저는 N유형들이 말한 의미라는 게큰 그림을 보려는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같은 N이라도 이큰 그림에 접근하는 방식이 NT와 NF가 달라요. 커시는 NT와 NF의 구분을 과학과 종교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종교를 영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자아실현 이런 거라고 해도 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서 인간 세계에 전달했죠. 이게 엔티의 방식입니다. 과학은 신에게 도전하는 방식으로 본질에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아폴론은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주재했죠. 이때 아폴론의 예언은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뜻이었어요. 아폴론은 제우스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엔엘프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신을 따르는 방식으로 진리에 접근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식이 반드시 종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 NF인데 무실론자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삶의 의미나 진리, 이런 궁극적인 것을 찾고자 할때 과학을 제외한 모든 방식이 NF와 관련된다고 이할수 있어요. 다만 이게 깊게 들어가면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건알수 없는 것에 대한 신비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되거든요. 반면 과학은 알수 있는 거고요.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NF인데 착하다면 뭔가 성직자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NFP보다도 NFJ 중에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J가 절제된 느낌이 있잖아요. P는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N 중에는 NF가 그리고 NF 중에서는 NFJ가 착한 사람 이미지에 좀더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ENFJ와 INFJ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통은 아이가 이보다는 착한 이미지에 더 가까운 편인데 이경우엔좀 다르다고 봅니다. 엠프제는 알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인지 착한 이미지가 좀 묻히는 게 있어요. 반면에 엠프제는 외향형이지만 공격적인 느낌 같은 건 별로 없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른 외향형에 비해 그런 편입니다. 설사 갈등 상황이더라도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기보다는 설득하려고 하는 쪽에 가깝죠. 한마디로 그냥 밝고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이미지일 뿐이고 실제로는 둘다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엔프제와 n 프제 모두 뒷자리가 FJ로 끝나고 있죠 이전에 i FJ 유형 설명할 때 선악의 판단이 아주 분명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FJ로 끝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좋고 싫음이 확실하다 혹은 호불호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볼때참 좋은 사람이구나 본받고 싶다 믿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역시 난 착해 혹은 내가 이런 나쁜 행동을 하다니 이런다는 거죠. 여기서 FJ 내 유형을 비교해보면 ESFJ와 INFJ가 각각 외향, 내향의양 끝에 위치하고 ENFJ와 ISFJ가 그 사이에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맞습니다. ENFJ는 쌍방향이고요. ISFJ는 중간형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IFJ가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중간형으로서의 특성과 그러면서도 호불호가 분명한 특성이 서로 충돌한다고 했죠. ENFJ도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ESFJ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도 가끔씩은 INFJ처럼 혼자 생각이 잠기거나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프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변화가 좀더 심하고 범위가 좀더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잘 맞는다거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어쨌든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나 행동에 대한 판단이 아주 분명하게 호불호로 갈리는 타입이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많아지겠죠? m f j 도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ENFJ의 유형은 고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언제나 같거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행동합니다. 어쨌든 외향 성형이잖아요. 상대와 마음이 맞으면 열심히 밀어주거나 끌어주고 아니라고 느끼면 최대한 설득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을 때가 없거든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No. MFG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유형 중에 하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면이 있어요. 일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직간접으로 연결되고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예컨데 고민 민상담이라든가 지인의 부탁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원래 자기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진짜 문제겠죠. 본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NFJ는 이런 성격의 일이 자기 업무가 되는 게 좋아요. 예컨대 교사나 심리상담가 이런 직업은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챙기는 게 자기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나 영화 이런 분야의 재능이 있다면 이런 쪽도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는 일이면 다 괜찮아요. 영업 같은 것도 잘 맞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잘 맞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러면서도 뭔가 의미부여가 된다면 더 좋다는 겁니다. NF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왜? 라는 의문이 문득문득 문득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런 대답으로는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NF들이에요. 이 NFJ가 사회운동이나 사회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왜그런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m j 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f j 들이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 다시 말해서 기쁨, 즐거움 이런 걸 함께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슬픔, 괴로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엔프제는 이런 걸 실제로 많이 느끼는 데다가 넓은 세계와 깊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과 더 깊은 부분을 함께하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세계평화 이런 말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면 때문에 성숙한 ENFJ는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엔프제이 리더십은 감 이정의 리더십.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상처만 가득했죠. 왜 mfj가 상처를 받는 걸까요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준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가 반복되면 enfj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 그렇죠 하지만 어떤 mfj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나한테 별 관심이 없죠 중요한 건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걸 아는 ENFJ는 더 크게 더 멀리 보면 내가 세상에 주었던 마음 역시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투성이었던 ENFJ가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NF그룹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매우 난해한 유형이죠? INFJ 인프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